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어, 너무 잘 지냈죠. <웃음> 뭐 하고 지내셨어요? 첫 스튜디오 촬영? 아, 스튜디오. 어, 어, 어, 아, 우리 이번에 그, 프로필 프로필 사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 그것도 하고 이박삼일 네. 기도도 갔다 오고 아. 전라도하고 충청도 쪽으로. 음. 바쁘게 지내셨네요. 어. 바빠야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한가하면 잡생각이 나서 안 돼. 맞죠, 맞죠. 응. 저희 오늘은 궁합 가져왔어요. 궁합? 네. 알겠습니다. 11일, 2월 12월. 1년 11월 17일이에요. 81년 12월 17일, 남자 여자 둘다 사주들은 만만치 않네. 음? 9월 25일이면 천칭 자리 같은데? 아, 맞지? 천칭 자리하고 1월 11일 염소 자리하고. 음. 이런 커플, 이 커플들은 살면 잘 살고 아니면 음, 고난이 조금 있고. 어, 응. 응. 근데 잘살것 같은데, 느낌은? 응. 어, 나이대가 좀 있어요. 응. 이거 조금만 옆으로. 옆으로? 응. 나이들이 꽤 많네. 네, 그렇이 응. 사람들이 어떨지, 네. 잘 살지 뭐 할지 네. 응. 알겠지. 음. 자, 일단은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 응? 여자예요.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 응? 둘 사이.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 응?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예요. 응? 음.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 봤을 때는 오 호락호락한 여자는 아닌데. 음. 음, 그러니까, 왜, 그, 런 사람도 있잖아요.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 응? 네. 음? 그러니까 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 잘 여, 섞일 것 같은 여자분이에요. 네.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배우자감이라든가 연인과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음, 남자를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도 알고 만난 것 같아. 음, 왜냐면, 이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이게 왕의 카드잖아요. 내조를 잘해서도, 응? 음? 그러니까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는, 음, 잘 챙겨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 되게 가정적이고, 뭔가 보살핌도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막 짜증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있었을 경우 되게 편안함을 줄것 같은 느낌이야. 음. 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힘이 안 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음. 근데 이 사람들은 봤을 때그 고비고비가 지금은 넘겼어요. 응?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궁합적으로는 잘살것 같은 느낌인데. 응? 음, 이분들 성격은 잘 맞을까요? 성격은? 네. 음, 성격은 둘다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남자가 잘 얻은 것 같아? 아, 네. 응. 음, 여자를. 음. 어떤 걸? 여자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거든. 여자고 남자고. 네. 근데 이 여자는 남자를 더 돋보이게 하는 사주 같아 보여서. 사주도 그렇고 카드도. 여자, 남자 응. 응.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웬만하면 구속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제 좋은 관계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응? 응. 지금 봐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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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현, 이해가 안갈 정도 현실적인 사람이고, 응? 그리고, 음, 모르긴 몰라도 이 남자는, 어, 여자 관계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응. 근데, 여자를 잘 만난 거지. 그, 만약에 그 전에 뭔가 있었으면 다른 사람하고는 이별을 경험했을 거고, 근데 이 여자하고는, 이 여, 그니까 여자가 남자를 꽉 잡는 듯한 느낌이에요. 응? 여, 이 여자 말만 들어도 가는 길이 탄탄대로. 어, 어, 응. 응. 그럼 무슨 카드예요? 그 지금 뽑으신 거지? 이거는 이제 운명의 카드예요. 이 사람도 돌고 돌아서도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둘다 돌고 돌아도 만나는 사람. 음.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나 연인지간이나 나왔을 때뭐 최고로 카드지? 아, 어, 진짜요? 응, 운명의,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어. 서로 그, 인연을 잘 만나는 사람. 그치. 거구나.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만나는 사람. 음. 가끔 제가 궁합 볼때이 카드 나왔을 때 좋아해요. 아, 어, 진짜요? 응. 어, 운명, 왜냐면 우리는 운명을 만나려, 그쵸? 만나야 되잖아. 그쵸? 우리 그렇듯이. 그쵸? 근데 이 둘은 그전의 사람도 다 필요 없어. 음. 다 필요 없고 지금 잘 만났는데 유양이면 뭐, 웬만하면 남자 말보다는 여자 말을 좀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둘이, 그러니까 감성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음. 응. 그러니까, 중, 감성 코드 중요해. 그쵸, 중요하죠. 응, 응. <웃음> 음. 음. 음. 이 사람들은 봤을 때는 안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뭐하든. 그니까, 왜 보면, 아, 위기가 많이 보여요라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면서 벌써 이제 나이 대도 있고, 위기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제는 금전이면 금전, 일이면 일. 응,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 아, 진짜요? 응. 그니까, 겪을 만큼 다 겪고, 이제는 이, 이, 키, 개자리의 카드이기도 하고, 이건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 이두 카드? 응, 응, 응.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야. 음... 편안함, 편안한 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음... 만약 이 사람들이 나한테 상담을 왔다면, 어, 꽉 잡고 있으라고, 둘 다. 아, 어, 후회할 거라고. 그러면, 음. 아까 일이면 일, 뭐다 잘, 금전도 풀리고 잘 풀린다 음. 하셨는데, 음. 이분들 원래도 되게 잘 나가시는 두 명, 두분다잘 나가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안잘 나가면 안, 안 갖고 왔겠지. 그쵸. 음. 어? 엄청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음. 이분들, 앞으로도. 음. 앞으로도. 지금, 이제. 지금 보다? 네. 음. 서로 잘 일적으로도 더. 의지만 음. 돼도 이분들은. 음, 많이 잘될 거야. 잘될거 아, 분야. 고비가 많이 넘겼어. 응. 살면서 고비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원래도 잘 나. 뭐 아니면 도우인 사주거든, 특히 여자분이 음. 응? 응? 특히 여자. 응, 응. 응. 근데 지금 뭐 거의 둘다 어느 정도 고비고빈 다 넘겨서 편안함만 보이는데? 남자가 이제 괜찮을지 더. 응? 여자? 응. 응. 거봐. 응. 어, 남자 같은 경우도 검증놓는 도 이렇게 금전이 계속 따라오는 사주 맞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몰라 지금도 잘 나가지만 응? 네. 더잘 나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어떤 걸? 응, 이거는 이제 신, 신의 카드거든요. 네. 무속인이라는 카드와 이제 이런 신의 카드라서 해외에도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카드라고 아, 보여요. 진짜? 어, 그러니 뭔가, 네. 음, 뭔가 뭔가 이슬레나 본데더 어, 뭐. 영역을 넓혀가는 듯한 느낌이 에요 해외 쪽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금전 어, 남자하고 여자였잖아요. 네. 여자만 다른, 이 사람 놓치면 내가 분명 후회한다 그랬죠. 네. 딴 때만 눈을 안 돌리면 괜찮을 거예요. 여자만 조심하면 돼요. 저두번 밑에 있는 음, 게 음, 여자. 음, 어, 여자가 음, 어, 여자, 인기니 많은가 봐. 음. 음? 음. 이 사람은 변사가 별로 없어요. 여자는 똑같아. 응, 항상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딴짓을 할것 같은 느낌은 사실 안 들어. 음. 근데, 뭐, 뭔가 이유가 생긴다면, 요분 때문에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응. 무슨 카드예요, 저번에? 응. 남자분 나오는데? 남자분, 여자는 이제 변사가 없는 건데, 남자 같은 경우는 잘 있다가도, 여자에게 유혹한,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아. 응. 뭐, 그 때만 좀잘 넘기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우리게 운이라는 게 바뀌잖아. 맨날 똑같진 않잖아요. 좋았다가 갑자기 그러고. 근데 뭐냐, 이둘 사이에서 혹시라도 뭐 해운연에 문제가 생긴다면 올해는 아니고. 네. 그러면 남자 쪽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보여. 네. 응. 여자 는 항상 똑같아 그 자리 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 음. 응. 오늘 음 누군지, 응.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 가시면 돼요. 네. 배우 현빈 씨랑 준현 씨였죠? 아하 말 잘해야 되는 사람들잖아. 그래서 <웃음> 응? 아나 아, 진짜 큰일인데 아니, 이, 현빈 쪽에서는 이게 싫어할 거 아니야? 아니, 응 괜찮아. 요 응. 응. 아, 아, 알아서 재처리 좀부탁해요 응. 아, 나온 대로 받으시는 응. 거예요. 그럼 결혼 잘했는데? 그렇죠. 응. 이제 선생님 말대로 응. 엄청 돌고 돌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응. 옛날부터 열애설도 되게 많이 났었고 아, 둘이? 네. 어, 엄청 어. 많이 나다가 어. 그때 사랑 협의 시작 때 열애설이 한번 어, 그때 찾았고. 진짜 잘 어울리긴 하더라. 네, 응. 해외에서 이제 목격담 뜨면서 열애설이 터지고 응. 응. 부인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결혼한다. 음. 응, 응. 잖아요 응. 이분들이 응. 이제 2세가 생겼대요. 아... 생긴지 오래 생긴 거예요, 오래? 아, 며칠 전에 그 응. 글이 나왔어요. 응. 그러니까 안정적인 카드가 나오는구나. 생상 했었는데 응. 어, 두분 너무 잘나오시던 분이잖아요. 응. 다른 사람들 모 모른 사람 없을 정도로 많이 잘 나가시던 분들인데 응. 이제까지 이제 출산하고 저처럼 응. 연기 활동도 잘하시고 뭐 가정도 행복하게 응. 응.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응 음, 그래서 갖고 왔다 아니야 진짜 결혼 잘한 거 같아 응 음. 여자가 외유내강이야 외유내강 아, 진짜? 음. 응응 음. 음. 근 금전적인 거는 사실 걱정은 안 해요. 근데 뭐 연예인들이 구설이나 뭐 이런 건 따라 뭐 어쩔 수가 없어. 응? 근데 이제 오 지금까지 고생은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보여요. 응? 뭐 구설이나 뭐 조금 뭐안 좋았던 에너지들. 응? 근데 아이를 임신했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조금 몸 관리는 했으면 좋겠네요. 여자분. 응? 그렇죠.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응? 음. 우리 지금 손혜진 씨가 몸이 좀 약한가 보다. 음, 왜냐면 자꾸 이런, 이런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어떤 거요? 응? 이제 아픈 카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 고, 고생을 조금 넘겼다고 해도 에너지 자체가 건강은 조금 조심해야겠어요. 얼마, 얼마나 됐대요? 난 음, 음. 3개월만에 생겼던요 3개월만에? 음. 그럼 아직 초기인 오잖아 네. 음. 음. 그래서 3개월 더 관리를 해야긴 해야겠어요. 긴해야 몸이 건강하지는 않아 보여그 자궁이 튼튼하지는 않, 않은 것처럼 보니까 네. 임신한다고 다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음? 이제 거의 자녀일 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네. 딱 봐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같잖아요. 네. 응? 이거 꽉 붙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응,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 응. 너무 무리한 활동은, 정말, 음. 최소 3개월? 길면 5개월까지는 조심해라. 음. 응, 그렇게 보여. 응. 이 근데, 응. 사실, 임신 휴식을 알리는 것 동시에, 응. 혼전 임신이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혼전 임신? 응. 혼전 임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아 어, 그래요? 음. 응. 음. 응. 응. 근데 개월수가 그렇게 많이 혼전 임신 우리 결혼한지 얼마나 됐죠? 어. 그 이제 임신 소식은 음. 며칠 전에 알린 거고 음. 그 결혼한 지가 지금 3개월 정도 된 거거든요. 네. 음... 며칠 된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주기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네, 음. 주기는 저희... 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인터넷에. 네. 이제 애를 낳을 때쯤이면 알겠지 않아요? 아, 네. 뭔가, 뭔가 있기는 있겠어요. 아, 그래요? 왜? 음. 어떤... 어, 왜냐면 아까 카드에서도 자꾸 조심하라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아, 네. 뭔가 어, 며칠 된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야요 진작에 어. 뭔가 시작된 아. 거 아닌가 싶은데 어.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카드인가응 어, 왜냐하면 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음. 이제 얼마 안된것 같으면 좀 다른 카드가 나오는데 음. 음. 여, 이게 이제 열정적인 카드거든요 네. 음. 그러면 아. 이 열정도 있고 음, 성, 뭐 성적인 그것도 있고 음. 어, 절대 못 참았을 거고또 약간, 응. 구체적으로 뭔가 푸석 진행된. 어 천, 천착착 잘 네. 진행된. 근데 나, 그건 나쁜 거는 아니야. 그죠 근데 며칠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어, 어. 그거가 늦게 발표된 거 아닌가 싶어. 근데 네. 좋은 소식 같네요. 아, 아이, 애가 태어남으로써. 네.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잘 붙는 듯한 느낌이야. 아, 진짜요? 응. 아기. 응. 음, 뭐 내가 일부러 네. 뽑은 건 아닌데 아기가 나왔잖아요. 네. 아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 둘이 되게 편안해 보이죠. 아 어, 그러니까 네. 왜 어떤 해에 아기가 태어냐에 따라서 사실 부부지간 갈라놓기도 하고 더 네.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옷은 더 붙여놓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어. 축하해야 되겠네. 그렇죠. 음. 좋은 일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가정도, 아이도 생기고 가정도 생길 텐데 음. 위기는 없을까요? 위기, 어, 어, 위기 없는 부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죠. 음. <웃음> 근데 좀 이제 음. 전에 보고 싶어서 조심해야 될 점이나 지금 앞으로 향후 뭐 2, 3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네. 음? 그렇죠? 어, 2, 3년 정도에는 아직까지는 뭐 끊어지는 거는 보이지 않고 한 3년 후 정도에는 한 번은 고비는 없겠는데 그 그거는 어느 부부도 올수 있는 위기예요. 이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음. 그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지난, 지나... 일단은 손혜진 씨를 믿어요. 음. 응. 네, 네. 응. 왜냐면 그 사람, 사주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심상이에요, 심상. 인성도 중요하고. 네. 근데 뭐 문제가 아까도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되면 남자 쪽일 것 같고. 음. 응. 손혜진 씨는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었고요. 음, 응. 이제 1년, 2년, 3년 응. 이렇게 보면. 되네요. 응. 1년, 2년, 3년 아직까지는 괜찮죠? 음. 편안하니? 다괜찮은카드들이요 응. 그렇죠. 어. 응. 응. 그냥, 음, 그냥 음, 앞으로 음. 편안하게 탄탄대로만 남았어요. 근데 그 이제 사, 2, 3년 후에 그 고비를 음. 잘 넘기면 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음. 응. 네, 뭐한 마디만 해주시고. 어... 왜 이런 커플들은 이슈가 많잖아요. 전에 어떤 분도 금방 헤어졌잖아요. 네. 어? 근데 사람이 다르잖아요. 네. 그때 그 커플들하고 이 커플들은 사람이 다르잖아. 네. 근데 아마 슬기롭게 여자분이 잘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남자보다는. 문제, 현빈 어, 씨 팬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 잘 잡았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네. 여자를 잘 만났다. 감사합니다. 네.